임상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버스까지 대절해서 아파트를 사러 다닙니다. 서울.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무나서다 아니에요. 은행 전산 카드와 계약금의 일부를 준비하라는 살뜰한 고지도 있지 않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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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강동이면 서울, 서울에. 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이면 문제는 체제이다 근데 밀봉치 다음 도은또아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주택가에 수십 명의 인원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안되겠구사다니 돈도 못벌겠 때려치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다니 원래 영국보다에더어요 여기 아파트 투어의 첫 목적지는 지역 정보의 밝은 동네 부동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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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건 기존에 안 팔리던 매물뿐. 투기 투기 시작이 점점 속도전이 되가고 있습니다. 스타 강사와 추종자들의 힘이 버. 서울고 그 대구 물자. 그 사람들이 그 뽀스를 줘가서 동네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나봐. 아, 네. 무슨 사람인지 그 전에 뽀스 뽀스 털먹고 해서 몇가지겠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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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집을 최근에 네개 샀는데 전부 다 전세생이 세 미리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오늘 매수서한 아파트는 그냥 천 개로 그냥 나오게 산 건데 어 그냥 그것 던져 보면 그냥 뭐 오천 정도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건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최근 들어, 들어 스타 강사들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변신하며 매스컴에도 등장합니다. 또 분당에 새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은 판교보다도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음. 오늘 진짜